네 안녕하세요 창업풍트리기 사업소장입니다 관악구 골목상권 골목정포 3탄입니다 야 우리 관악구 대학동에 나왔습니다 이 대학동상권에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도신을 위한 건강한 한끼라는 슬로건으로 새롭게 시즌투 경영을 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왔는데요 한번 가보실까요? 제철식 재료를 사용한 인공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자연식의 타이틀품이고요 별미로 다양한 이 밥과 탕국, 주 건강한 먹거리를 서비스하는 근데 여기 핵심은 그레뱅고죠그레뱅고 그래벤고. 직접 포장해서 테이크아웃으로 이렇게 사가지고 가는 야, 여기 대표 메뉴도 여기 외부에서 볼수 있거든요 배부른 샐러드, 한끼 가은 샐러드 야이 샐러드가 메인인 이 그래뱅고 있고요 어 여기 사장님 지금 한참 일하시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멘 각자연 네. 착한 음식 이야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간판 새로 바뀌고 분위기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되게 좋아하죠 어 그래요? 네, 좀 차분하고 고급스럽게 보요 음, 제가 딱 느끼기에는 네. 그 품격이 네. 확 올라간 네. 것 네. 같아요 네. 품격이 네. 그래서 원래 사장님의 음식이 품격 네. 있는 음식인데 그 음식에 맞는 야 이런 사인 디자인이 잘 조화롭게 부착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시즌2 자연식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우리 박자연 사장님과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샐러드 만들고 계세요? 지금 저희 집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거 예, 예. 배부른 샐러드예요 아 배부른 샐러드 이야 예, 예. <웃음> 이 예쁜 양상추 칼라만 봐도 신선 그 자체 같은데요 이야 근데 진짜 어, 지금 다 넣지 않았는데도 예. 양상추와 브로콜리와 네. 단호박. 네. 이세 개만 넣어도 지금도 되게 양이 많은데요? 저희 다 들어가는 게한열몇 가지 될 거예요. 열몇 가지. 예, 예. 예, 예.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이 어. 많아서 이 당근을 한번 닮아서 아. 그리고 다시 올리브오일 넣어갖고 구워요. 음. 그러면 당이 더 달달하고 음. 좀 고소하고 그래서 당근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는 다 드세요. 배부르샐러드가 저희 네 종류가 있어요. 어. 일반에다가 예. 어, 치즈랑 이런 게더 들어가면 예, 예. 프리미엄이에요. 예 프리미엄. 예 그리고 또 이제 고객들 취향에 따라서 야채 과일만 많이 먹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오, 그럼 또 과일을 듬뿍. 예 야채하고 과일 위주로 해갖고 담는 게 있고 비건. 어 비건. 예 예. 이야. 예. 저희 집이 도시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음. 챙겨 드시기 힘든 것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주로 이제 야채, 과일이 많이 들어가고요. 골고루 못 드시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최대한 저희가 골고루 담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있어요. 골고루. 이게 중요하다. 예, 예. 혼자 살면 과일 못 싸먹는. 그렇죠. 어, 이런 경우 많은데 사장님 네. 샐러드만 먹어도 영양에는 문제 없겠네.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만. 어, 하루에 한 끼만. 예, 한 끼만 이거 샐러드로 대체를 하시면 음. 어, 많이 건강해지죠. 장도 좋아지고 샐러드를 먹으면 배가 안 부르잖아요. 제가 샐러드 여러 종류 사 먹어봤거든요. 다이어트 하려고 샐러드를 먹었는데 음. 중간에 배가 고파요. 그래서 또 다른 거. 커피니 과자 이런 걸막 먹게 돼요. 어. 그래서 오히려 살이 더 찌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게 이거는 한끼 다른 거 전혀. 어. 그 다음 식사 시간까지 중간에 배가 안 고프도록 맞는 거예요. 음. 계란 같은 거 따로 드리거든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또이게 야채니까 좀, 좀 허하다 싶으면 그때 이제 계란 을 하나 고추 해서 드시고 예. 그렇다고 막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맞아. 예예. 예. 옷의 칼라가 음. 좀 너무 예쁘네요. 보니까 예. 이 정말 사장님 칼라 음. 마케팅을 공부하신 것 같은데. <웃음> 그냥 골고루 어. 담으면 칼라가 맞더라고요. 아 그래? <웃음> 예, 예. 이 배부른 샐러드는 <웃음> 서울 우리 골목상권에서 예. 자연식구 박자연 사장님 스타일로 이렇게 하는 집은 예.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이 동네에 맞춰 갖고 구성을 한 거죠. 어,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 예. 정말. 정말, 정말, 저절로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이제 보기만 봐도. <웃음> 보기만 <웃음> 봐도? 보기만 봐도. 이제 닭가슴살까지만 넣으면 이게 일반 샐러드인가요? 닭가슴 아니요. 여기 과일이 들어가죠. 아, 과일이 또올라가요요걸삶먹을때다 어, 과일 두 가지 들어가요. 아 저랑 오늘 골드키위 넣을 거거든요. 골드키위 들어갈 때도 있고, 음. 또 이제 무화과, 그 계절에 나오는 거, 음. 또 단감 또 넣을, 들어갈 때도 있고. 과일 네, 두 네. 가지 종류는 항상 들어간다. 예, 네, 예. 네. 그리고 코타 치즈 듬뿍. 네. 이제 까만색 이게 좀 간이 되라고 그 올리브 넣어요 네. 아 심심하잖아요 다 닿는 거 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짭짤한 거 하나 둘셋넷 네. 다섯 여섯 네. 일곱 여덟 아홉 열딱 봐도 열 가지가 넘는데요 네, 블랙 올리브 넣고. 올리브 올리브 까지 네, 그리고 아니요 또 있어요 어, 또 있어요 네, 끝 아니에요 네. 아 견과류 와. 머리가 좋아야 되니까 네. 견과류까지 네. 와 네. 호두 네. 와 호두 들어가고 정말 배가 안 부를 수가 네. 없겠는데요 배도 부르고 재밌어요 먹는 아. 과정 리거 크랜베리 요거 이제 아. 요것도 쫀득쫀득 하잖아요 아. 식감 클린하고리까지 네. 또... 이게 스페셜 네 스페셜 계란 하나 넣어주시고 대신 하나는 요거 사과 파이애플리고 아. 하나는 오리엔탈이에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예. 그리고 요거는 계란, 계란 하나씩 야 이게 8500원 네. 와 정말 최고의 가성비 최고의 가신비네요 또 있어요? 요거는 응. 쿠폰이에요 단골손님들 어, 쿠폰. 응. 위해서 스부 10개 모으시면 대브르셀러서 일반 한개드리고 10개를 더 모으시면 프리미엄도 하 와, <웃음> 와 이건 부추가 듬뿍이다. 네. 사장님, 저는 이게 반찬이에요? 술안주에요 저는 술안주 아니에요? 어렸때요 어렸어. 네, 어찌되미 오고 이러면은 음, 집에서 음. 엄마들이 해안셨잖아요 예. 그렇죠. 예예예. 예, 예. 아. 그때 엄마가 제일 맛있게 해 줬던 전이 무슨 전이에요? 부추전. 부추전. 네, 여름에 호박하고 부추하고 아. 막 이렇게 잎 같은 거 밖에서 뜯다 주셨거든요. 그게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브 한주로 전을 먹어야 된다는 게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아. 네. 제 음식이 좀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먹고 그렇게 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런 분들은 저희 매니아가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시험치고 나중에 가면 음. 찾아와요 그리워하고 음. 네. 저 때문에 저 없었으면 고시촌에서 <웃음> 못 살았을 거라 그래서 사장님 네, 아주 요리하시는 것을 정말 즐기시네 보니까 <웃음> 어, 요리하시는 자체를 즐거워 하시다 네 <웃음> 색깔 때문에 요거는 이제 메뉴에는 없고요 아, 이건 사장님만의 그냥 맞춤형 요리네. 네, 예, 예. 뭐 와, 오면 이제 저렇게 와서 어디 아, 소기 된, 안 좋고요, 어쩌고요 그러는데, 그런 데가 이렇게 해 음, 그건 뭐예요? 육수? 아, 육수. 음. 그래갖고 끓고 끓이면요, 어, 어. 엄청 맛있어요. 어, 딱거 아, 진짜 맛있어 보여. 이게 저기 시골 된장이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 이거면 정말 최고지. 음, 이런 게 소울푸드야. 음, 어, 정말 소울푸드다, 이거. 음, 소울푸드. 그런데 근데 이거를 죽으로 끌어들이는 거 이게 중요하다. 아, 이건 진짜 건강 음식이야. 보면 병원에 가야되지만 병원 어. 갔다와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그치. 그때 못먹을 것이냐 맞아 못이냐 음. 이거는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어 진짜 그러네 이거 정말 정말 박자연 사장님의 소울푸드야 이건 음. 진짜 그러네 야, 박자연의 착한 음식 이야기가 자연식으로 쫙 시즌2를 이제 네, 맞이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소비자들에게이 창업 티 TV 시청자들을 위해서 우리 자연 식구는 어떤 가게예요 이런 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예. 가게는요 예, 예.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음. 또 식사를 잘 챙겨 드시기가 힘드시잖아요 맞아요. 예, 주로 이제 뭐 인스턴트나 또 외식에 많이 의존하시고 계시는데 건강을 위한 맞아. 건강한 한끼를 제공하는 그런 음식점 아 그러니까 저 슬로건에 도시인을 위한 예. 건강한 한끼라는 게 네. 딱. 그 들어만 봐도 에이. 어 맞아 이 에이. 건강한 한끼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연식구 이 네이밍도 사장님이 직접 하셨잖아요 네 상호에서 그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이에요? 제 이름이 박자연이기도 음. 하고 제가 아. 만든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예. 저의 식구다 이런 아. 의미도 담아 있고요 우리 자연에서 나오는 그런 식재도들을 되도록이면 최소한의 이런 가공과정 없이 그대로 본연의 맛을 전해 드린다 그런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야 제가 요 메뉴판을 보면 음. 정말 크게 보면 샐러드에서 전, 스튜, 음. 대접밥. 음. 뭐 다양한 별미, 네. 건강한 음. 주전부리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자연식구에서 음. 서비스하는 상품 종류가 몇 네. 가지 정도 되는 거예요? 30가지가 넘을 30가지 거예요 아마 ]요. 이런 거늘 있는 게 아니고요 예, 예. 그 계절에 나오는 식재료 제철 그러니까 식재료 지, 예, 춥잖아요? 음. 그럴 때는 생강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거고 지금 생강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고 사장님의 뉴릿속에는 예, 예, 예. 정확히 한 500가지 예. 레시피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웃음> 너무일 응. 어, 거예요. 몸이 안따라져서 못하는 그래서 거지. 관악구 에이. 대학동 에이. 인근에 에이. 거주하시는 에이. 이런 도시민과 청년들을 위한 가성비 가심비 정말 에이. 건강한 에이. 이런 메뉴들을 에이. 지속적으로 신, 신 메뉴를 개발하고 싶으신. 예. 어, 그런 그런 게 있으신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가 메뉴가 정해진 건 제가 약속드리는 건 여기 딱 메뉴판에 있는 있고? 거고요 어. 예, 나머지는 그때그때 그때. 그때, 그때. 예, 계속 바뀌는 재료들어요 그리고 있어요. 온갖 예, 이런 겉들이차 예. 예. 밑반찬도 정말 많아요 이런 예. 오이소배기 같은 예. 예. 이 학생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되게 해서 먹기가 힘든 요리잖아요 예. 이런 반찬류만 하더라도 정말 많고 네 예, 이런 거는 이제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라면이나 햇반을 음. 많이 드시잖아요 아, 그래서 맞아. 햇반이나 라면하고 같이 드실 수 있는 그런 밑반찬 그러니까 종류 편의점에서 예, 예. 햇반은 사시고 예예, 예. 찬과 곁들이는 여기 오시면 다 있어요 네네 아. 이박자야대 착한 음식 시대에서 자연식구 시대로 예. 시즌2가 딱 바뀌었는데 예. 기존 고객들 반응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들 좋아하세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아. 제가 성장했다는 걸 일단 좋아하시고 예, 예. 어, 또 발전하셨네요 <웃음> 이러면서 좋아하시고 예, 예. 또 그다음에 분위기가 깔끔해졌다고 도 예, 예. 좋아하시고 아 그렇구나 예, 예. 한번 와서 사가는 평균 일 인당 매출액 즉 객단가는 일 인당 아까 제가 샐러드 하나 딱 구매했는데 8,500원이잖아요 거기다가 한두개 넣으면 예 만은 한만 2,000원 그 정도 원, 나오는 거죠 객단가 이렇게 것 보통 저는 이렇게 음. 튼실한 음. 원재료와 예. 이렇게 딱 배. 브루셀러드를 음. 사장님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네. 원가가 높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식재료에서 음. 그 단가를 항상 계절에 따라서 음. 지금 이 철에 싸고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아.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음. 식재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판매가에서 예, 예, 예. 40% 40%가 넘지 않는다. 네네. 아안 그럼 요리에 대한 센스가 조금 있는 분이 사장님한테 이 정도로 배우려면 예. 야 얼마 정도 기간 얼마 정도면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어, 그럼 1년이네? 그렇죠. 그 정도 <웃음> 한 바퀴는 돌아야 되고. 야, 봄, 여름, 가을, 음. 겨울은 돌아봐야지 예. 제철 원재료를 알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렇죠그그 철에 음. 맞는 예. 정말 어느 정도 창업자 입장에서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예. 의미 있는 원재료로 예. 상품을 내려면 1년 정도는 돌려봐야 된다. 그렇죠. 아, 이런 말씀고 되게 음. 공감 가는 부분이고요. 예. 앞으로 자연식구의 5년 후, 10년 후 이게 되게 예. 궁금해요. 음. 어, 앞으로 자연식구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변해갈 것 같아요? 어, 제 목표는요. 예, 예. 이제 5년 안에 예, 예. 어, 직영점 5 예. 예, 직영점 5개 만드는 거예요. 아 어, 그 다음에 온라인 시장에서 예, 예. 진출하는 게 제일 아, 제가 관악구 네. 대학동 골목상권에 음. 있는 이 자연식구가 음. 자, 앞으로도 10년, 20년 좀 배를 잇는 음. 음식점으로 예. 더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음.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웃음> 네. 즐거웠습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식당 무려 70만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악구 골목상권 특히 대학동 골목상권에서 이 자연식구의 경쟁력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이 치열할수록 유니크한 상품 경쟁력이 뒷받침하고 한번 구매한 고객의 반복 구매 빈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불안계에서도 지속가능한 가게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연식구의 미래가치가 정말 기대되는 이런 점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연식구을 응원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